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 정말 정말 오랜만이죠 이렇게 단발로 머리 자르고 왔는데 요 단발머리로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하면서 요즘 근황 이라던가 뭐 그런거 같이 이제 소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영상 을 키게 되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스킨케어 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합시다 시작 스킨부터 써줄게요 저렴한데 대용량 토너가 없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올리브영에 마침 그때 조그마한 사이즈랑 얘랑 기획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때 냉큼 사왔죠 근데 되게 가성비도 괜찮고 좀 수분감이 짱짱한 토너를 사용합니다 저도 이걸 한두달 정도 써보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좋으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괜찮은 것 같다 한 정도로 찍고 싶었는데 이 세럼이 되게 쫀쫀해요.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쫀쫀해서 좋았고 여기 제품 솔직히 말서이 브랜드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미 유명한 브랜드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주실 때 종이 한 장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여성분들 생리주기에 맞춰서 피부가 탈각이 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제품들을 나눠 쓰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건조해서 그냥 같이 쓰는데 아 이거는 앰플이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타민 앰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얘졌어 라기보다는 피부 속이 조금씩 밝아진다 라는 거는 보이는데 워낙 요즘 얼굴이 막 칙칙해지고 까매져가지고 근데 딱 그정도 그리고 되게 엄청 찐득거리지 않는 그런 발림성이라던가 흡수력도 되게 괜찮았고 이게 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되게 괜찮았던 게, 겔 타입이면은 보통 지금처럼 아직 그래도 찬바람이 많이 분 계절이면은 건조한 게 이것도 가격이 저렴한데, 대용량짜리를 찾다가 위메프였나? 거기에 되게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죠. 근데 후기도 괜찮고 근데 수부지 분들이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샀죠. 따라서 산뜻하면서 속수분은 채워지는 느낌이어서 지금 계절에도딱 괜찮고 화장하기 전에도 가볍게 발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 요즘 계속 옛날에 했던 제가 눈썹 문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재미로 그냥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이크업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까. 피부는 살짝 톤다운해서 하고 싶어서 톤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게 여기 컨실러랑 22호 페탈 컬러 이거랑 둘이 믹스를 해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메이크업을 진짜 잘안 했어요. 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정도 이렇게 1대 1대1 정도 비율로 하고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요즘 근황?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상하게 올해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빨리 뭐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끊으려고 요즘 알바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즘 시급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없는 것 같아.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어. 그러니까 올해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끝 무렵에 목표를 잘 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1월 첫째 주에 친구들을 연달아서 만나고 이렇게 일주일다지나가고 저는 원래 그렇게 막 연초연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약간 나이 한살한살 한살 먹으니까 이상하게 친구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건데 1호거든요. 어, 어머 어머 이거 부러질 일이야? 어머 이걸로 조금 더 제가 저번주에 친구 만나러 인천을 갔다 왔거든요. 사실 인천 가기 전에 인천은 처음 가보는 거니까 다들 인천 갈수 있겠어?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뭐 인천은 뭐 서울도 가는데 인천은 왜못 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것 같아요. 가는 방법조차도 조금 복잡했었는데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역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기차 타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찾아가지고 공항철도를 타고 한시간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날이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와 장난 아닌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 뭐 혹은 대중교통 이런 데서 영상을 찍은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 지하철. 왜냐면 사람이 그 서울 지옥철보다 더 심해. 더 우심했어요. 어떤 정도였냐면은 친구가 사람이 어느 역 어느 역에서 몰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 앞에 서있으래요. 언젠가 자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알겠어 하고서 이제 그문 바로 옆에 제일 끝자리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 봉에 기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잡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목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두세 정거장 가니까. 한 번에 쫙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밀리는 게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 제그 다음에 그다음제 옆에서 봉에 기대고 있던 분도 제, 제 쪽을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으면 이 옆에 있는 분이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놓고 이러고, 이러고 뭔지 알죠? 이러고 막 버텼어. 근데 그 옆에 있던 뭐 밀리고 있던 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 이, 그거 왜 안나? 이런 표정으로 근데 이걸 놓으면 이 옆에 있는 분이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이분 아무것도 안 잡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사람이 밀렸는데도 옆에서 책을 보고 계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잡고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이걸 놓으면 이렇게 다 도미노처럼 밀릴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놓고 있었죠, 그거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밀리고 굉장히 고, 고, 좀 많이 힘든... 그 가는 여정이었는데 아 그래도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처음 가는 거였고 그리고 요번에 만났던 친구가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세 살에 만나서 그동안 연락이 없지 그냥 살다가 근데 엄마들끼리는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던 상태였었어가지고 성이 되고 나서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줬. 고 그렇게 연락만 간간히 하고 지내다가 그 친구가 먼저 만나자고 해가지고 작년에 여름에 한번 만나고 요번에 제가 만나러 간 거였거든요 그 인천이어서 얘기하자면 먼저 집에 가서 짐을 놓고 그 앞에서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죠? 술찐거그 친구가 잘 마시는 건 알았는데 너무 잘 마시는 거예 그리고 술이술 먹는 게 빨라요 많이 본인 스타일에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건데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저한테는 너무 버거웠던 그래가지고 와 제가 인생 최대로 많이 먹었던 날이었던 것같요 그리고 그때 다시 생각했죠 난 도저히 어 아닌 것 같다 술이, 술과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정말 확고하게 내려서 마음 안 마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술을 먹고 어 그렇게 하루 날은 하루가 보내지고 그 다음날에 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얘기 끝에 쌀국수를 먹었는데 전혀 깨질 않는 거죠 약간 거의 술다 깨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 친구랑 50분 버스 타고 영종도 가가지고 카페 갔다가 저 시간이 다 기차 타고 다시 평택 와서 아 9시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사실 술 먹은 날이 화요일이었고 오늘이 심지어 그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안 깼다기보다는 몸피곤한게덜 사라졌다고 해야 되는 느낌 스킨푸드 파우더 요거를 써줄게요. 이걸 좀두개 섞어서 바탕 색깔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짝거리는 포인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거 아시죠? 에뛰드하우스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되게 유명했던 건데 요즘 요즘 학생들은 알까? 그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에 엄청난 인기. 요즘에는 요런막 엄청 블링블링하고 이런 것보단 좀 자연스러운데 이쁜 컬러감을 많이 내죠. 이눈 밑에도 살짝만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요거 볼륨 빵빵해지는 마스카라 요번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생각들을 적고 기록하고 이런 용으로 한 거라서 만다르트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으로 이제 해, 했어요 올해 근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를 설정을 할수 있어서 좋다고 해야 되나? 뭐 너무 욕심부리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었고 왜냐면 저는 한번할때 이거를 지키지안 지킬지는 확인도 안 하고 좀 욕심을 많이 부리는 타입이라서 일단 다적고 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뒤쪽에만 살짝 나도 애교살이 없으면 아무리 힙한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되게 작아 보여요. 아까 썼던 3호 쉐딩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줄게요. 그거고 도톰해보이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네뛰드아스통기타예요 위에다가 발라줄게요. 가운데에서부터 앞쪽으로 살짝 해서 아까 브라운 컬러 했던 거랑 살짝 이어지게끔 해서 요즘에 제가 요거를뽀랑 여기 뭔가 확실히 그 사람이 럭셔리해 보이고 <웃음> 럭셔리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칙칙해 보인다기보다는 딱짝반작거려 보인다 그랬는 사람이 아무튼 그래요 뭐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딱 앞부분 코랑 이눈 사이 으차. <웃음> 이거 이게 뭐야 으차까지 나와야 돼? 진한 고동색 있죠? 요런 거 같은 거 앞머리 부분 여기를 살짝만 트여줄게요 살짝 오렌지 코랄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깔아주고 여기까지 관전 놀이까지 살짝 이어지게끔 해서 요거 살짝만 해줄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해줄게요 이게 훨씬 낫다 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음을 쓰고 마칠게요. 이 정도. 이렇게. 제 겟레드 웨미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 여러분 안녕.